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네, 아니 오늘은 다이소에서 천원을 주고 산 스티커 아트 모드로 모의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꾸미기를할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스티커 옆에 번호가 있어서 해당하는 숫자 번호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완성하는 스티커 아트 모드예요 취미로 하거나 심심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집에 아기들 키우는 집이라면 숫자를 아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고 가격이 싸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스티커 되는게 쉽지 않아요. t h you.